네, 안녕하십니까. 어, 너무 오랜만에 뵀죠. 격주로 이제 바뀌었죠. 어, 2주에 한 번씩밖에 이제 여러분들을 뵐 수가 없었는데 어, 매주 화요일 어, 저녁 9시 반에는 황철순의 재미있는 헬스 놀이 시간입니다.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어, 정말 국내에서 요즘 아주 핫하고 떠오르는 스타죠. 김강민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박수. 그렇지. 김진환 박수. 그렇지 오케이.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보디빌더 김강민입니다. 너무 짧다 그, 너는 이제 스타가 돼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해야 돼. 아. 자 마침내 또 우리 김강민 선수가 그 이제 또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몸이 아주 그냥 극도로 이거 완전히 극도로 99.9% 막달아오른올 데피니션 어 세퍼레이션 이서 정말 퍼펙트 바디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강민 선수와 함께 할 운동 어디가 좋을까 요 내가, 내가 오늘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어 여기 내 채널이잖아요 여기 내 나와버리라서 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네. 그러면 오늘 어디 운동하는 게 괜찮을까요 어 저는 이제 좀 어깨 후면이 좀 많이 아잘 오셨습니다 여기 어깨 후면 맛집이죠 또 이제 어 후면이 안 그래도 강한 사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아무리 몸 좋은 프로도요. 본인의 운동도 굉장히 잘하지만 또 배울 땐 배우러 다녀요. 저조차도 숨어있는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들도 배우려고 배우 하는 그런 의지와 그리고 그런 학습 태도는 꼭 갖고 가셔야지 몸은 무한 성장을 할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볍게 어, 어깨 후면만 한 30-40분 코스로 조져볼까요? 어, 김강민 선수는 그러면은 어깨 운동할 때 후면의 비중이 얼마나 돼요? 어, 처음에 이제 바디빌딩 시작했을 때는 후면 비중이 거의 20%.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깨가 넓어지고 어깨가 좋아 보이려면은 이 앞에서 정면에서 보여지는 어깨가 커야지 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깨 측면 전면에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깨 후면의 비율이 뭐 10%인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근데 실제로 저도 어깨 후면의 비중을 나중에는 60%까지 끌어 올려 봤더니만 확실히 어깨가 차원이 다른 어깨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 항상 어깨 후면에 대해서는 늘 어, 정말로 그 연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어깨 후면이 조금만 부족했는데 체형이 달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전문가들은 어깨 후면만 따로 빼서 뭐3 30분에서 1시간씩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깨 후면 꼭 필수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 운동 같이 할까 같이 가, 같이 돼지가 껴도 되겠습니까? 메 <웃음> 대지가 네, 같이 껴서도 해 되겠어요? <웃음> 오늘 뭐 김강민 선수 이제 몸 보려고 내가 초대를 했는데. 하, 진짜 이 후배지만서도 이게 몸잘 만든 사람 몸이 게 자꾸 손이 가요. 만지고 싶고 되게 몸이 예뻐요 또. 근데 이, 하이, 또 그림은 또 언제 또 이렇게 많이 <웃음> 그림이 더 잘한 것 같다 이게 몸이 잘한 거야. 그림이 커진 거야. 또 어, 이런 그 어깨 후면 운동을 오늘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미흡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운동 부족으로 또 이제 그 꾸준한 야식을 통해서 제가 좀 많이 이제 벌크업이 된 상태라서 오늘 한번 열심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 잉클라인으로, 잉클라인을 이용한, 어, 벤트오버 레이즈. 자, 바깥쪽으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은 분들이 이제 손등을 하늘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손날을 이용해 가지고 어깨 후면 쪽의 끝을 뾰족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오늘의 어, 운동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 제 해부학적 이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 가장 그 기본적인 어, 그 관절의 그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인터넷에서 운동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한번 베껴서 따라해보고 다음날 펌핑감이 좋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근육통이 좋은 걸더 많이 선호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그리고 90도로 숙여서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자 그런데 갑자기 90도와 어, 스탠딩 상태의 중간인 45도로 한다는 라 거예요. 그럼 45도로 하면 그대로 우리 모든 운동은 어, 중력에 의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 수직 저항 운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45도로 하라 했는데 이걸 사이드 레터럴 각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몸에 적응돼 있다고. 또 반대로 어, 45도에서 하라 했는데 벤토버 레터럴 각도에서 요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수직 저항이라는 거는 그대로 저항에 맡기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그래서 45도로 해도 마찬가지 손은 바닥에서 그대로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근데 벤트오버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은 이 앞에서 뒤로 빼버리거나 아니면 사이드 레터럴에 적응되어 있는 사람은 이 밑에서 위로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대로 수직 저항 운동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근육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모든 웨이트는 굉장히 편하다는 라 거죠 자, 이손 난로에서 그쵸 이 끝을, 그렇죠 이 끝을 빼주는 거죠. 멀리 빼기. 여섯, 밑에서 위로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바로 멀리 빼주는 느낌으로.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둘셋 정확히 워밍업 빼고 4세트 후에 후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매직이다 이 삐야 이 카메라 좀 가까이 들어와도 되는데 후면 클로즈업 좀자 이제 본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운동이요 김강민 선수가 대회 준비가 어열 한창이라서 어 저희가 액션이 아닌 진짜 리얼 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때깔이 좋다. 또 태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8, 9, 10, 10, 10, 10, 1 네, 어 지금 방송은 생방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즈! 자, 열 개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어이 템포가 느려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같은 자세가 유지가 돼야 돼. 같은 가동 범위가 나와야 되고. 자 지금 터 힘들지. 주먹 꽉쥐고이악목을 올려야 돼. 여기서부터가 진짜 운동이지. 여기서부터가 어, 여러분들이 많이 내려놓거나 아니면 하나 더 하나 더 하면 여기에서 몸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가자 가자. <웃음> 여기로 올리는 거. 하나 둘 빵. 음. 하나 둘 빵. 음. 하나 둘 빵. 음. 하나, 음. 하나 둘 오케이. 분위가 확실히 되네 이제. 아, 좋아. 하. 둘, 여기서 시작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에이 지금 올라온 김에 터뜨리자, 응. 그냥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렇지터 다섯, 그렇지. 여기를 자른다는 생각터트 일곱, 여덟, 아트여 응. 여섯 개.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 넷, 넷! 다섯! 음 오케이! 음 자, 이 45도 인클라인 엔터벌 레이즈 같은 경우는요. 어, 무게가 올라갈수록 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밖으로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빼시면 돼요. 그전에는 새끼손가락까지 세게 뺐다가 가볍게 할 때는 무게가 올라갈수록 엄지와 검지로 밖으로 이렇게 벌리는 느낌으로. 아 열! 헬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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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뒤쪽 끝부분을 올린 거예요 어깨 뒤쪽 끝부분. 이렇게 올렸죠. 이게 부어 올라야 돼요. 이렇게. 어깨가 후면이. 그래서 어, 승모와 어깨 측 후면이 어, 쭉 올라왔을 때 가운데 사이에 홈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홈을. 홈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멀리 빼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후면을. 그러면 이 후면의 끝이 뾰족해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많이 혼동해야 하는 게 있어요. Y 레이즈라고 해서 자 90도로 숙인 상태에서 말 그대로 만세요 만세. Y 레이즈. Y자로 만든 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하나 둘. 네, 테테테테테이이테테 만세 세테위 만세. 위로. 테더테테테테테테테테테테 위로 상카로 그래. 상카. 으스, 스 에어, 에어, 하, 하, 으, 만세! 다섯, 하도. 아, 자 후면이 많이 넘어왔죠, 뒤로 이제. 컴온! 라이드윗! 이즈! 퍼펙트! 끝났다고? 안왔 운동 할까 이제 시작해! 리버스팩 때 갈까? 아니면 승모로 갈까? 승모 좀갈 승모?